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우리 친척 이야기라 조심스럽게 풀어볼게요. 우리 엄마 쪽은 친척이 큰 외삼촌, 작은 외삼촌, 엄마, 그리고 작은 이모 이렇게 사형제입니다. 그 중에서 큰 외삼촌 이야기예요. 큰 외삼촌은 어릴 때부터 약간 무서운 이미지였죠. 포스가 남달랐달까요? 약간 어둠의 세계에 몸담고 계신다면서 엄마한테 그것까지만 들었죠. 그런 일 하시면서 자기보다 9살이나 어린 외숙모를 만나 결혼하시고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아들을 놓고 도란도란 잘 살면서 지내셨죠. 근데 삼촌이 사업을 하시면서 진짜 명문대생들도 이런저런 술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당신 자식들도 그럴까 하는 조바심이 생겨서 어릴 때 사촌 오빠, 언니를 진짜 혹독하게 공부시키셨어요. 진짜 오빠와 언니들 때려서 맞으면서 공부했다고 온 친척들 사이에서 소문이 파다했었죠. 근데 그 사업이랄까. 그런 게잘안 되셨나 봐요. 그때가 제가 고3이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무슨 주식을 하시겠다고 호언장담하시더니 저보고 갑자기 서울로 상경하라고 무슨 지시가 오더라니까요. 제가 서울권 대학을 수시에 합격할 정도로 내신 관리도 철저히 하고 사촌 오빠, 언니들이 떨어진 대학을 쉽게 들어간 케이스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부산에서 올라갔는데 대뜸 3천만 원을 주시면서 요거 가지고 주식 좀 해봐라. 네가 이걸 잃어도 난 아무 소리 하지 않어 근디 네가 이걸 따게 되면 딴 돈은 다내 거로 하면 되겠지. 부담은 가지지 말고. 경제학과 같다는 말만 들으시고는 사람을 당황시키는 게 아닙니까? 전 주식 천재가 아닌데요. 원래 삼촌이 한 말은 지키는 타입이라 설마 조카를 때리기야 하겠어? 생각했죠.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바로 전화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돈은 삼촌에게 여유가 있으니 당연히 제게 맡기는 거라고 생각했고 말이죠.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과감하게 단타로 치고 빠지는 주식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때가 딱2 0 20년 4월 정도 되었습니다. 아무나 다 사도 그냥 버는 그런 장이었죠.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 아찔했고 무슨 정신머리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두번 다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장이 열리고 점심을 먹고 1시쯤에 코로나이니까 제약회사 하나 사야지라고 생각들어서 3천만 원을 몰빵시켰습니다. 거기서 더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그냥 느낌에 맡겼습니다. 그렇게 600만 원을 벌게 되더라고요. 딱 하루 만에 말이죠. 그렇게 진짜 기적처럼 3천에서 3천6백을 만들었습니다. 큰뇌 삼촌은 저에게 진짜 한 푼도 안 주셨죠. 그걸 떠나서 너무 아니 벙벙하고 저는 못하겠다고 무섭다고 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당연히 노발대발 난리가 나시고 저를 데리러 왔어요. 큰외 삼촌은 머쓱한 듯 그냥 공부를 잘하니 한번 해보라고 했답니다. 세상 경험에 대학 들어가기 전에 이보다 좋은 건 없다면서 말이죠. 엄마는 한 번만 더 이런 거 애한테 시키면 가만히 안 둔다고 하고 저를 데리고 다시 우리 집으로 데려갔었죠. 정말 그날 저녁에는 잠들기 전까지 꿈을 꿨던 것 같았습니다. 마약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걸까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사이버 머니 같은 개념에 만져지지도 않는 돈이 한번 벌어봤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날 아빠는 웃으시면서 저에게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건 주식을 하면서 누구나가 경험하게 되는 거라며 앞으로 그 감정 잊지 말고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유행으로 돈을 벌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자격이 갖추어진다면 그때 실행을 하라면서. 주식을 하는 걸 반대 아닌 반대를 하셨어요. 당연히 엄마는 옆에서 엄청난 잔소리를 해주셨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른 뒤큰내 삼촌은 가지고 있던 현금 5천만원과 집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까지 다 날리셨다고 합니다. 물론 일는 와중에 저에게 한 번만 더 와줄 수 없겠냐고 전화는 오셨는데 저는 난강이 거절하였고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며 제가 그때는 순전히 운이었다고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 당시 하도 모질게 서울 안간다고 거절해서 사이가 지금은 좋지는 못한 상태죠. 그리고는 몇 달이 지나면서 사이 좋아 보이시던 큰 외삼촌과 외숙모가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가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리는 소문에는 큰뇌 삼촌은 도박을 하러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식에서 잃은 돈. 도박판에서 되찾으려고 하시는 마인드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는데 결국은 돈이 사람을 망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경영제약과에제약하면서 주식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무모하게 뛰어들어 친척이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되니 뭔가 씁쓸한 거 있죠. 아빠가 유행으로 돈을 바라지 말라는 말이 뭔지 화과다 썼던 하루입니다. 공부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걸 알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모시러서게 된다는 걸 알기에 저도 이번에 이렇게 사연 보내드려요.